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마게도니아 교회는 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지요. 바울이 원래 그 본도 비두니아 쪽으로 갈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길을 돌리셔서, 어, 드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빌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쭉 지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아덴,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아무튼 짧은 시간에 지나간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교회론 하나님 구속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문을 이제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 어려운 중에 음, 음, 지, 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 어 사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전혀 어그 여러 여건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라는 인식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믿음의 가정부터 돌아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왜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8개명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사실 8개명이 명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 자원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소극적으로 8개명이 명하는 걸 하지 않는 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8개명의 이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누려가도록 어, 이본문을 택한 거죠. 택한 거죠. 그런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본의의 창념에서 그 말씀의 개명이 목적하는 바, 목표하는 바, 하나의 나라 사회를 이루게 하는 그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냥 늘 어, 사람으로서는, 이게 뭐 한, 저, 팔겜이 명하는 게한열 열 가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늘이한 가지, 한 가지 정보를 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 <웃음> 근본적으로 변화된 시각이 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자기 삶을 움직이는 그런 삶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삶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루를 시작하고, 왜 하루를 진행하고, 왜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내 일생을 경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점검이 돼서 행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열 가지로 세분해 놨지만, 이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토, 토양이 되는 것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계명에 대한 내용, 규범에 대한 내용. 그런, 그러니까 사실 규범이 그 문화의 한 요소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언어나 상징이나 뭐 역사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의 한 요소가 되는데 <웃음> 음, 예술, 뭐 가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그 문화의 한 요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문화를 건설한다고 할 때는 이제 주님의 율법을 규범으로 삼아서 주님의 언어로 주님이 내신 방식으로 그것을 어, <웃음> 누려가야 돼 무슨 활동을 하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음. 음. 계명에 대한 내용도 율법 중에 이제 십계명이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도덕법이긴 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역 인격과 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율법이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토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토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웃음> 주님의 계명이 되는 거죠. <웃음> 계명이라는게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그런 신의 명령인데요. <웃음> 그를을그리도 어,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걸 누려간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그리도의 생명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에, 움직여져서 이 적, 적극적으로 어, 율법의 이면에 에, 있는 그 본뜻을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취해가는 거. 그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아까도 뭐 C.S. 루이스 얘기도 했지만 그냥 그 대충 뜯어 고쳐갖고 우리를 새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옛 사람 죽고 새사람으로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어그 신자로서의 삶의 첫 단계는 자포자기 자기 걸다 하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꽤 지혜, 뭐, IQ 좋은 것, 돈 많은 것, 뭐, 그, 아무것도, 그건 수단이지. 이제 그걸로, 어, 하나님이 쓰셔야만 그 일을 할, 그걸 써서, 신, 청지기로서 결과를 낼수 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 목숨을, 그렇게, 그런 게 있어야 목숨을 다 해서,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하신 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팔계명의 지향점이 하나,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사회인데 결국은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팔계명도 어, 그런. 어, 토대 위에서 지켜가야 될 것이다. 거룩한 사회를 지향하고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이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음. 이웃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이웃 것을 탐할 여유가 없는. 음.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을 봤는데요. 그냥 그, 그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세상 것들을 써나가는데, 그,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그걸 이혼론을 대비해서 얘기했어요. 이거 세상 것다 번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그 빼놓고 자기 꾀로만 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양극단의 내용들을 주의하고 그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 이런 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건데요. 합리 그리스도 안에서 합리적인 거죠. 아, 물, 물건을 얻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처분하고 그 쓰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써야 되는가 <웃음> 가장 큰 일을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통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그 교회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웃음> 먼저 이제 신자들 안에 그 일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친구로서 그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구로서 아 또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에, 내용, 여덟 번째, 뭐 열, 열 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합법적인 소명을 알고 부지런히 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점은 조금 전에 배운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형편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세상 물건을 얻고 사용하는 일은 소명의 내용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꽤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쫓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을 쫓는 게 소명을 이루는 것 아니 아닙니까? 우리가 음. <웃음> 소명을 어떤 특정한 직업 그것도 필생의 중요한 활동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소명을 훨씬 더 넓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3절 말씀인데 이제 소명과 관련돼서 어 노예 제도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자유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합법적인 소명을 가진 사람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7절에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그고 24절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음. 신자는 사실 그, 그, 그 양심의 판단을, 믿음에 의한 양심의 판단을 누구든지 해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했을 경우에. 그가 그러니까 작은 낮은 수준에서 했든 높은 수준에서 했든 믿음으로 했을 경우에 누가 타치를 못한 거예요.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수준이 얕은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항상 배워야 되고 끌려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주님과 독립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기본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세워진 또 질서 가운데 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 주님한테만 종속되어 있는 거지, 각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는, 서로 서로는 협력 관계지, 종속 관계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기도 요청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주장해서 다 하니까 할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 하나 하나 이게 스스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 또 안에 있으면 자존감은 하늘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가 가진 게 없고 뭐 신분이 나쁘고 배운 게 없고 뭐 명예가 없어도 그 진짜 그 자존감은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 그거 그 아니면 우리는 미친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조증에 있으면 자기 자존 그 자존감은 누구도 해치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은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보장해 주는 그런 자존감이 아닌지 스스로 자아도취 된 자존감이죠 그건 죄로 인한 것이고 근데 신자는 내가 째지게 가난해가지고, 아니면 병,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어도, 뭐, 노예 상태에 있어서도, 그 자존감은 진짜 못한, 아무도 못한 거예요.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어떻게 내가 주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으면, 이게, 이게 동반자의 관계로서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사회에서 주종 간의 관계도 그래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기질적으로 어려서부터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편한 대로 살잖아요. 그냥 힘 있는 사람한테 굴복하고 붙어서 살면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건줄 알고.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리스도 안에서 싹 없어져요. 진짜, 아, 네, 주님이 날 살려서, 살, 살리실 뜻이 있어서 살아가고, 주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신 게 있어서, 맡기실 게 있어서 나를 부르, 저, 부르신다. 그러면 그 자존감은 누가 누구든지 건드리지. 그게 부부관계에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서로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서로 확인하고, 음. 서로 그렇게 동심 협력할 수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기대가지고 서로 편한 걸 추구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무슨 권세를 행사해가지고 저 대장로로 달라고 하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진짜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서, 교회 속에서도 안 되고요. 교회 속에서도 제가 목사이지만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그말 내가 전한 말씀에 부복하고 살아가야지. 나는 전했으니까 끝난다. 그런 게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게 소명, 각자 소명이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니소명이요 누구 눈치 보는 소명이 아니에요. 그리또안에서의 소명은. 그게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분상이든지 사역상이든지 누가 뭐 건드리죠 그 위치에서 얼마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게 그그그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 독립된 사람이에요 주님께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은 늘기댄다고요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좀,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좀 끌어줬으면, 이렇게 기대고. 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좀 끌어줬으면, 이렇게 기, 기대고. 그런다고. 이게, 그건 주님, 주님이 주님이 아니지.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께 주님. 이게 처한 형편, 조건, 관계, 활동 모두 소명이다.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르심은 중생을 포함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처한 관계나 형편이나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도요, 주님도 주인이신데 주장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자유케 되려면 자유케 되고 종으로 있으면 종으로 있어도 되고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참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시라도.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라도. 이게 소명,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실 때 그런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고 신령한 게 있는 겁니다. 예,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특별히 혼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남자됨과 여자됨도 소명이 될수 있습니다. 하령 하나님께서 여자로 혹은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 백성답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소명입니까? 마찬가지로 앞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라고 하신 말씀도 결국 혼인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불, 불분명하니까 이게 세상에서 그 삶도 불분명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선명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계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직업활동과 관련된 소명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는 로마시대에 종살이 하던 신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자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의 신분은 종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유인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상전의 지시를 받아 허드렛 일을 해야 합니다만, 바로 그 허드렛 일을 통하여 하늘 상전에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 상전을 존중하는 것, 그 권세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자의 그 모습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 안에 종속돼서 일부터 먹고 살라고 한게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이걸 은사로 주셨어요. 그 주인은 못하는 일을 종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절대 못하죠. 그 일을. <웃음> 골로세서 3장 22절로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오회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그리도를 섬기는 이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열심히 해도 주인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상을 주시니까 상은 주인이 실제 상전이 상을 안 줘도 주인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전이 안해 주니까 나안해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주인으로 남편이면 남편으로 아내면 아내, 종면종으면 좋으면, 부모는 부모로 자 자녀는 자녀로서. 그,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그 성격을 명백하게 나타냈어요. 그 주님이,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동등한 분이셨지만, 종속된 구속사 안에서 종속되어 갖고 자신을 다 들이셨잖아요. 번제물이 되셨어요. 언약의 주이시지만, 언약의 종이 되셨고, 언약의 재물까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면, 그런 속성을 얼마든지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환경을 탓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탓할 수가 없어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존재할 수는 있죠. 진짜. 내가, 이게 그러니까 주권은 위의 상전이 현실적인 주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하나의 나라 주권은 이 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결코 종이라고 굴려서 그냥 납작 스스로 그 낮아져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주 저기 아주 이게 아주. 고상하게 살아, 아주 단아하게 고상하게 고고하게 종이지만 옷은 다 떨어진 옷 있고 뭐 그야말로 행색은 거지꼴을 했어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랬듯이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 귀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지 거지 나사로가 옷은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귀족이었지만 진짜 하늘나라 귀족은 거짓 나사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참 나보도 그렇지만 신약의 그 거짓 나사로는 진짜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빌어먹어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빌어먹는 존재로 살아도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그런 태도를 보입니 로마 시대 그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종살이에도 소명 종살이도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7장 21절 종살이에서 풀어 날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 못 못해요. 서로 상의는 할수 있겠죠. 너무 이게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믿음의 행위죠. 근데 단순히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아, 여나다 이거 못하야. 이게, 이게,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종으로서 더잘 살기 위해서. 그냥 항상 그런 관점이 있어야지, 그게, 바른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됩니다. 사도는 거기서 벗어나야만 보람이 있는 일을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얼마든지 술을 섬기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좇아 직업을 택하고 그 직업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수 있으면 대단히 좋습니다만 혹 사정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그렇게 할래야 할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편에서도 주를 경외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행하고 나간다면 팔계명이 명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도둑질하는 자, 사실 도, 도적질하는 자인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어미 명함. 예수를 믿었어도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학자에 따르면 사도가 염두에 두는 사람은 남의 가게를 봐주거나 상인의 일을 보조하는 일용노동자들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 용케 일거리가 있으면 먹을 걸얻고 없으면 하루를 공초해야 하는지라 남의 가게를 봐주면서 물건을 슬쩍 훔치, 훔쳐, 훔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일이지만 사도는 단호하게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할지라도 그래서 관행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개명이 그만한 것이면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죠요 물론 인간 사회가 실로 복잡해서 도둑질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경황와 사정을 잘 살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세금 문제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수당 등과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그런 경우에는 단지 관행의 이름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반대로 즉각적으로 생기는 죄책감으로 그 시달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안 현실을 잘그 살펴서 마침내 믿음의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덕질에 해당하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조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양심 가운데 관행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 세리, 세리 저기 사케, 사케오가 사케오가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율법에 아주 근거해 가지고 자기가 그 보상을 하겠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도둑질 안 하는 심정의 마음을 또 오히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개명을 이루는 본위를 그,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웃음> 사도는 도둑질하는 신자들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합니다. <웃음> 여기 수고라는 말은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애쓰는데도 사용했습니다. 골로스에서 1장 29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힘을 줘, 이, 역사 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자기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이게이 시스템이 확실한 사람이죠. 자기가 뭘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신으로 감화하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여, 힘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그처럼 도둑질해야 겨우 먹고 살던 사람이 당장에 그만두고 뭐 살면 살 길이 막막하지만 그러나 주를 의지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할수있으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신자답게 식구들을 책임지려면 얻은 선한 것으로 식구들을 먹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심정을 품고 굳은 일이라도 정당한 일이 주어지면 성심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까닭에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을 것을 얻게 하신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서 그리고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이 곧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알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심정으로 수고로 일하면 그냥 먹을 것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웃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관하여 더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식구도 먹여살리고 또한 여력이 있으면 빈공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도 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와 같이 살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로서 그 본연의 사명과 관련된 일들이 이런 기본 뭐 예배 교제 봉사 또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본연의 사명들인데 그걸 그 정상하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서. 그 다음에 여덟번째 검소한 것그 다음으로 팔계명이 명하는 것으로서의 검소한 것을 봅니다. 검소함은 꼭 필요한 일에 쓰기 위해서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일에 쓰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같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같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행하려고 하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정직으로서쓰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이걸 포기하면 내 노후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생각을 못하는 것.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태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다시 할수 있으니까 남는 것다 없어도 돼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은 것 하나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또 쓰일 수 있도록 그걸 잘 거두라고 한특별선리로할건 하고 일반선리로할건 하시는 거죠 항상 특별 섭리만 와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5병 이후로 남자 어른만 5천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혹자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 되지 왜 남은 조각을 거두라 하시는지 는가했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그러나 냥그 주님께서는 신기한 기적을 통하여 먹고 남은 조각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남은 조각을 다른 식사시간에 드시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셨기 때문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많이 준대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쓰는 거지 많이 줬다고 훔청망청 쓰고 또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걸 도족질 하는 거예요 <웃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쓰여야 한다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아니면 내게 주신 것이니 이제는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래서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쓸수 있다고 생각하면 탐욕의 종이 되는 비탈길에 서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이 탐욕의 종이 되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더 많이 가지려고 주신 것으로 소명을 이루는데 쓰기 보다 주신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면 결국 가진 그것을 정욕에나 쓰게 될 것입니다. 정욕은 결코 채워지는 법이 없죠. 그 무한한 블랙홀 같은 정욕인데 유한한 것을 온 우주를 다 쓸어 담아 놓아도 그 족하다 하겠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계속 사치와 낭비로 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풍요의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점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한낱 인생의 마음에 자기를 확대시키려는 욕구를 불어넣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달콤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구매한 물건을 통하여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망과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전서는 안듯 그냥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 무슨 물질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뭐 하지 않죠. 이웃을 위해서는 이웃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소박한 소형차를 타고 백화점을 들어갈 때와 화려한 중형차를 타고 들어갈 때 받는 대접이 다를수록 멋진 옷을 입고 집단에 들어갈 때와 평범한 옷을 입고 들어갈 때 받는 대접이 다를수록 자기를 확대해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에 이끌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사는 사회가 천박한 자본주의로 팽배해져서 심지어 어린아이들 입에서 아파트 평수로 이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현실에서는 신자라도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려는 욕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과시용으로, 예? 그 품위유지비를 유지, 품위 쓰는 거죠. 하나의 나라 품위유지비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쓸때 품위가 유지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직 그리토를 얻고 그리토 안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만 탐욕의 종이 되지 않하고 주신 모든 선한 것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통하여 그리토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 소명에 적절하게 세련되고 우아한 옷을 입거나 소박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반면에 스스로 무엇이 되려는 사람은 그 형편과 생각에 따라서 화려한 옷을 입거나 초라한 옷을 입고서 교만의 역겨운 냄새를 풍길 것입니다. 소박하게 단아하게 이렇게 정순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입으면 구역질 난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불필요한 소송, 보증 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표현은 불필요한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필요한 법적 소송이나 보증이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법적 관계를 무시하는 전통이 있어서 신자라도 자칫 법적 관계를 법, 음, 법적 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법에 호소하는 것을 조금 훌륭하지 못한 태도로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이루셀 수 없이 많은 법적 관계 위에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인적이 드문 산에 올라도 그것을 규제하는 법이 그만큼 법적 관계는 인간 삶에서 아주 필요 필수불가결한 것이죠. 필요불가결한 것이 그러나 법적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법적 관계와 다른 그런 고귀한 관계들이 또 인간 삶에 있습니다. 인간 삶에는 법적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나 교회와 관련된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토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이루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고귀한 면을 법으로 규제한다면 인간 삶은 크게 피폐해지고 아주 훼손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신자가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맺는 관계는 인간의 법을 넘어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가 그리도 안에서 맺는 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사, 사도는 신자가 서로, 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뭐, 저, 재판, 소송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 불신자한테 가져가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그, 재판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내가 차라리 손해볼 지언정, 주님의 사랑으로 행보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2절로 3절, 7절로 8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그리토와 더불어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세상 법정에 나아가 성도관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명예를 회선하면서까지 송사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것보다 차라리 송사하지 않냐고 불의를 당하고 또 속는 게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교회답게 존재하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권세 있는 자, 또돈 많은 자, 또힘 있는 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신자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그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웃음> 에,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서 그, 그, 그, 그, 그 소명을 이루는 게 생명 우리의 생명보다 더 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생명을 다 써서라도 그 소명을 이루는 일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형제가 주님의 이름이 욕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팔개명의 명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잘 이룬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는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발휘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웃음> 이게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출발도 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도 출발도 안 해. 전체로 다 드리고 주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지. 그래야 주신 시간, 주신 재물, 주신 권세, 주신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지. 그리토께서 전부이신 그런 거룩한 사회를 이루려,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상할 때 자기 재물은 물론이고 자기 시간, 자기 존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리토 안에서 자기 전부를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손에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그게 부자 청년의 그 신앙생활에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헌상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이 전부로 해야 하는거지. 예, 전부로. 그걸 그냥 격, 격식으로 부자 청년처럼 격식으로 해버리면 전무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인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쓰셔서 그날 나라를 전진시킨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안 쓰시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토를 드러낼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제 탐욕의 종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탐욕의 종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전체로 다 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나 이웃의 물건을 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형제나 이웃의 어려움을 볼때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처럼 내가 굶을지라도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힘 주시는 대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그런, 헌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이런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큰 은혜를 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누가 이 재물신을 숨기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전체를 드리고 가는가? 충내만 내고 가는 거기도하겠습